자 이제 조건이 멘토 팀팀 서바이벌 첫 번째 참가자 정해솔 참가자입니다. 비껴치기를 갔어요. 자 코너에 정확하게 입성을 못했. 아 뭐, 료카, 료카, 료욕하카어 아, 료어떻게 아무리 방송이도 이게 아무리 유튜브여도 <웃음> 엑센트를 좀 강하게 내다보니까 네. 입성을 못했. 씁니다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잘렸어요. 네. 아니, 자. 프로 선수들이 김혜석에서 해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당구에 집중이 안 돼요. <웃음> 아니, 진짜로. 자. 당구는 일단 둘째 치고 해설이 너무 재밌어고 <웃음> 그거는 본인의 몫이고 자, 대회전 갑니다. <웃음> 자, 하우는 <하면선> 참가자. <웃음> 네. 아니랬잖아요. 지금 들으셨어요. 한정 참가자가 대전 아닌데, 아닌데? 이러고 들어갔어요. <웃음> 그러고나 말거나 <웃음> 자. 옆돌리기 한번 갈까요? 바깥 돌리기 할까요? 아니, 선수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웃음> 그렇죠. 어떤 배치가 왔을 때약두 가지에서 여섯 가지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근 길이 많으니까요. 최고의 방수가 좋은 그 초이스를 할 건데. 음. 자. 눈빛 매서워졌습니다 오. 네. 어? 된아같좋아 좋아요! 와. 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요요그렇죠 그러나 당아요나아 순이 아요에요아그럼요 <웃음> 실력 순입니다. 자아돌리기를 상당히 서아한 스타일의 조의. 은, 오, 참가자, 또둣뚜 또. 자, 좋아요. 어. 이연속득죠 분위기가... 오늘 어떻게 보세요? 아 아까 저한테 졸립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트릭이에 지금 왜냐면 밥, 밥 먹고 나른한 시간이고, 그렇죠? 지금 왔다고. 밥 먹고 배가 좀 부를 수 있어요. 자 공격하면서 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웃음> 자, 연속으로 역돌리이 가는데? 와, 진 너무 득점? 좋은데요? 어? 지금 첫 번째 이닝에 3연속 득점 된 사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오. 제 당구 인생이 30, 어, 약한 4년 되거든요. <웃음> 네. 여자가 3연속 옆돌리기 처음 봤습니다.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가요. <웃음> 갱신합니다. <웃음> 자, A라인 모르겠다. 탑업으로. 오, 됐어. 요 됐어요. 됐어. 자, 야! 4연속 득점이에요. 4연 당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웃음> 자, 상도 주지 않는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었는데 아니, 지금 아직까지 뭐몇명의 선수 치르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최고 하이런이거든요. 하이런 사 점이. 그렇죠. 오. 그것도 첫 번째 인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 마지막 후반전 끝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웃음> 아니, 네, 갑자기 요 <웃음> 갑자기 아이고를 <갑자기? 갑자기? 웃음> 치는 얘기를 하세요. <웃음> 1이닝에 사점 치고 네. 나머지 이닝에 무득점 하면 떨어져요. 오. 자, 다섯 번째. 네. 오. <웃음> 자, 뭘 연습한가요? 엿떨리기 <웃음> <옛돌리게? 웃음> 아니 약간 조예은 참가자가 시끄럽고 뭔가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 멘탈 유지하는 게 정말 최적화된것 같아 즐기는 것 같아 요 그래갖고 시합에서 안 되나 봐 시합은 조용하잖아요 아, 그게 또 함정이었네 <웃음> 자꾸 이런 데회만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드디어 오셨다 <웃음> <웃었어>, 드디어. <웃음> 드디어 오셨습니다. 웃고 들어갔어요. 아니, 야. 우리 우리 중계가 목적이에요. 참가자 목표인데 목적이에요. 지금 둘 다. 아, 아, 하이런 5점을 기록하고 조현 참가자가 1인에게만 45점 단독 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이러면. 어, 이러면 진짜 김다희 선수 좀 압박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위입니다 자, 바깥 돌렸지만 은 부드럽게 오고. 밀려오는 내공 네, 자 이번에는 추가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만큼 조혜은 참가자가 가장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버티고 <웃음> 그 마음이 절실했어요, 이 기능부터 같이 멀리 오셨잖아요, 또 아, 저는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웃음> <웃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5라운드까지 그러나 조혜은 참가자는 지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 좋아요 오, 갑니다 초와정해선 참가자도 이득점 뱅크 샷으로 멋지게 성공합니다 어 이런 격차가 초반부터 꽤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 선수들이 눈빛이 지금 다 변했어요 오. 아니 확실히 박목형 교육이 <웃음> 아, 그러면, 네. 효과를 좀본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시키면 안, 안 돼요 네. 자 키스만 뺀다면은 큰 어려움 없어요. 얇은 두께 어, 어, 키스가 오. 있긴 한데 오. 올라오나요? 오, 올라... 오. 아. 키스 때문에 득점 올리는 데 실패합니다 지금 내 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네. 양익은 심판이 딱 가려서 갖 <웃음> 액션을 할 수가 없었어 <웃음> 아니 그러면 심판이 그러면 위헌이 가리면서 볼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보려다가 <웃음> 또 그럴 수도 없고 하윤정 참가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지금 현재 3입니다. 짧아요. 자, 아... 아직까지는 좀 저희 그 중계하는 거에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적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조혜은 참가자는 1인닝부터 적응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네. 자. 자,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렙돌 얘기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또한번 옆돌리기 얇게 갈수 있느냐 못갈 겁니다 <웃음> 너무 어려워요 오 <웃음> 어,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야. 2점짜리? 저 올라요 자 내려옵니다 조금 키스 잠깐만 우리한테 인사할 필요 없어요 <웃음> 선수들한테 인사해야 돼요 자 야. 아 지금까지 야, 이런 일이에요. 기세가 없었거든요. 지금 49점이에요. 지금 대발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경기 최고도 그래도 최고도... 조금 당황했어요. 누가요? 조혜은 참가자. 가 아, 저를 ]은... 보고 인사하려고. <웃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타임아웃. 야. 아, 고수네, 또... 고수. 어? 밀당 적절할 때 어. 한번 시험하는 그러니까 타이밍. 쉬어가고. 아, 정말 자. 또한번 2점짜리 노리는데. 어, 일단, 어. 일단, 일단 좋아요. 어, 크 샷인데. 일단 좋아요. 새로 좋은데? 우와. 우와. 와! 연속 성공이에요. 자, 연속 뱅크 샷 성공으로 성공으로 지금 9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리쿠션. 지금 조매은 참가자가 현재 압도적으로 55점. 미스리 쿠션 2라운드에 지금 50점 넘은 선수가 없었지 않나요? 없었죠. 와, 벌써 지금 두 번째인이 55점이에요? 저거이면또 어, 어떻게... 뭐, 뭐, 제가 방목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억지로 안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니까 다쳐서 다쳐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네. 실패는 했지만 은 어느 정도 탁월한 약간의 기술을 넣은 거예요 지금 아. 스피드를 조금 실어주면서 아. 투쿠션에서 짧게 오는 그 과정을 방송을 많이 봤네요 <웃음> 잘 따라하고 있어요 <웃음> 아니 옆에서 김현석 해설 해설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저 실제로 이렇게 옆에다 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 어. 이따가 사인 하나 받으러...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자 타이밍! 오. 와. 아. 자. 아. 아. 제가 듣기로는 그 김현석 해설위원이 롤모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웃음> 네 맞습니다 제가 제2의 김현석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 오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다들 길게 박힌 거예요. 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두금 얇았어요. 아, 진짜. 저도 그래도 이 선수생활하면서 지금도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세번 우승한 선수 몇명 없어요. 키스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오, 오 네, 빠졌어요. 자 이제부터 빠질 것 같은데요. 아 이미 자또 벌어지네요. 이미... 다음 인닝에는 조금 더큰 집에서 득점 될 겁니다. 아. 네. 자 저희 멘트의 기운을 받으시고요. 네. 자 이제 조혜은 참가자 이제 3이닝입니다 1인닝에는 하이런 5점, 2인닝에는 벤크샷 연속 두개 성공. 이건 3이닝은 어떨까요? 몰라요라요 오늘 조희가전설 공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 줄지 나올 수있아 그렇죠. 아침에 잘맞진다고 저녁에 잘맞는게 아니에요, 당근은. 맞습니다. 그날그날 그때그때 컨디션이 바뀝니다. 김다희 증가자. 자, 반격의 시작인데. 2점? 자, 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2점짜리 좋습니다 네, 첫 득점이라 리액션도 크게 해줘야 돼요 <웃음> 자 이렇게 되면서 김나일 참가자하고 정혜설 참가자가 현재는 25점으로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득점 따게 된다면 단독 2위 되겠죠 키스를 뺐어요 괜찮은데요 장축에서 올라갑니다 더 연속 득점 갑니다 그래서 이3시안 경기 특히 서바이벌은 첫 득점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정말 결과가 그때그때 그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네. 멘토께서 보시기에 김달 참가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요? 굉장히 여성 참가자 치고는 굉장히 뭔가 그 파워풀해요 공이 일단은 오. 공이 일단은 약한 공들이 없어요 스트록 자체가 조금 다부진. 네. 네. 저기 아래쪽 말로는 야물딱진. <웃음> 네? 괜찮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네. 예. 칭찬입니다. 당분이 일단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게 치고 봐야 돼요. 정혜솔 참가자의 사이닝. 자. 되돌리기. 자 좋습니다. 되돌아옵니다. 옵니다. 어. 옵니다. 자 확실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공동 2위가 돼요 정해솔 참가자랑 김다혜 참가자. 야이 팀도 진짜 치열하게 초반부터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음. 아 끌어당겼어요. 아, 회전. 많고. 자, 이제 하유정 참가자. 자, 이번 이닝에 좀 저희가 기운을 좀 북돋아 드릴게요. 그렇죠. 자, 3일 연속 공타 이제 4이닝째 득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저 됐어요. 자... 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김선식 캐스터도 이번 딱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아무 말안 했잖아요 간절하게 일점을 바라는 거예요 아 그쵸? 저도 아무 말안 했어요 아 어, 맞아요. 어, 지금 해설보다는 하윤정 참가자의 일득점에서제실히 했던 이번 이닝이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공치사는 느낌 <웃음> 좋게 봐주라는 거죠 <웃음> 자, 옆돌리기 어? 어? 된거 같은데? 그, 괜찮아요 네 이제 자, 발동 걸렸습니다 돌리기 들어가면 이연속 득점 당 미세하게 건드리면서 이연속 <웃음> 득점 자 치고 모으고 치고 모으고 <웃음> 1점 2점 1점 2점 좋은 전략이에요 <웃음> 자 이번에 득점 성공하면 이제 단독 2등으로 바로 어, 모르죠. 바로 네. 2위로 치고 올라갈 수있어도또 확정이에요. 야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이렇게 1,2적구가 딱 붙어있을 때는 완벽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48.2도 맞아요? 맞을 겁니다. <웃음> 자, 맞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시청하시면 돼요 <웃음> 지금 하이런 4점째 자, 비껴치기 대회전인데 자 키스가! 아, 어자 음... 어, 하지만 단독 2위까지 만들어놓고 예. 하윤영 어, 참가자 박진감이 아주 좋은데? <웃음> 자 일단은 재밌네요 그쵸 그쵸 <웃음> 네.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제는 조혜은 참가자 현재 47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55점에서 47점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3이닝의 무득점에 그쳤었거든요 그렇죠. 옆돌리기를 아, 옆돌리 워낙 잘.. 아, 아.. 키스 초반에 그렇게 옆돌리기 잘 됐는데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잘 되면 그게 당구가 아니에요 뭐그 아, 그러니까 방금은 아. 옆돌리기보다는 빨간 공 안으로 끌어서 가는 게좀더 효율적이었는데 음. 고집이 있어요 아 지금.. <웃음> 계속해서.. 선수 성격까지 또 이렇게.. 스타일이 나와요 어, 어.. 당구 치면.. 그렇죠 뱅크샷 좋아하는 선수들은 또한 방을 노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음. 아, 공이 쿠션에 다 몰려있습니다 리버스, 오른쪽, 여계전을 사용합니다. 자, 박수 오. 쳐야죠. 자, 오, 오. 이게, 오, 이게, 와, 기가 막힌 아. 공략이었는데 저는 예.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잘친 거에 대해서 박수를 음. 치자는 의도였습니다정확요 네, 여계, 여계전. 여계전이 <웃음> 나오면 <웃음>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현서 보면 <웃음> <웃음> 여계전은 다잘친 거예요. 자 뭔가 넓은 테이블에 공세기가 뿌려져 있지만 고작 칠 것은 없어요 뭔가 선택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아, 아, 쿠션 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웠던 배치였습니다. 방금은 여개전을 줄게 아니고 정개전을 줘야 돼요. 어? <웃음> 정해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을 주고 <웃음> 그냥 쑥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난발했어요 여개전. 잠시 헷갈렸어. <웃음> 예. 정해전 참가자. 자윤종 참가자는 4이닝에만 하여서 4점을 뽑아냈거든요. 그렇죠. 꼴등에서 단독 <웃음> 2위로 꼴등. 자 거듭 상승한. 자영정 참가자 아, 이게 아무래도 조건님은또 계속 뭔가 조언을 해 주고 싶어도 우리 팀 내에서 경쟁이니까 말못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냥 막 알아서 잘 하길 바랍니다. <웃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방목이신데요? 네 <웃음> 예, 방목. 자유롭게 그냥 치고 싶은 거 치고 예. 그냥, 그냥 예. 재밌게 쳐야 약간 그 연습 기간 동안 약간 당구 재미를 느끼자, 우리 이런 쪽으로 좀 가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당구또 맨날 친다고 해서 확 느는 게 아니거든요. 오. 네. 오, 추억의 자세 나왔어요. 그렇죠. 뭐? 자. 추억의 자세? 추억의...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는 추억의 자세였습니다. <웃음> 추억의 <자세는 웃음> 위원님이 맨날 하는 멘트거든요. <웃음> 이 자세는 엄상플리던가잘 찐잖아요. <웃음> <진짜죠>. 최고죠. <웃음> <웃음> 최적화된, 기본기에 단단한 그 자세였어요. <웃음> 아 추억의 자세 <웃음> 방금 조 의원 참가자는 조금 약간 뻣뻣했어요 어... 살짝 더 허리를 숙여줘야 되는데 음... 자 안으로 오우 푸시 아. 네. 아.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었던 안으로 짧게 했습니다 자, 지금 조혜연 참가자가 47점으로 1위 달리고 있고 하윤정 참가자가 27점 나머지 정혜수 김다혜 참가자가 모두 23점입니다 네. 어,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고 네. 있어요, 전반전. 전반전 이제 1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아, 원래 모든 스포츠는 이렇게 스코어가 접전으로 가야 모든 경기가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야구 경기가 15대 0이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아, 아. 좀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너무 었어요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치라고 그러는가 봐요. 아, 아, 당구를. 당... 아... 오, 어... 괜찮아요. <웃음> <웃음> 멘토가 그렇게 <웃음> 멘토가 그렇게 지시했다면은 네. 그건 또 뭔가 아... 의중이 있는 깊은 속내가 있는 또 멘토니까 멘트니까 음... 그 부분까지 건드리지 않으시겠요 어, 그렇죠. <웃음> <웃음> <웃음> 현재 2위 하윤정 참가자. 자, 괜찮아요. 어, 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와. 자, 야,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전반 지금 시간 다 마감한 상황에서 2위 붙히기 가나요? 33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가 자. 짧아! 어우, 들었어요. 짧다네요. 짧다, 들어갔는데요. 짧다네요. 짧은 비껴치기를 제가 멘트 하려고 했는데 <웃음> 짧아. 좋았어요. <웃음> 너무 자신감 있게 들으셨어요, 멘트를. <웃음> 아. 1, 2목 조금 모여있습니다, 펭크샷. 자, 슬슬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네, 이제는 이위도 넘볼 수 있어요. 자, 펭크샷.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아! 야,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1위 자리도 넘볼 수 있었거든요. 음. 그렇죠? 36점까지 마무리하는 하윤정 참가자입니다. 자, 그만큼 조혜은 참가자도 이제는 조금은 긴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44점으로 1위 조혜은 참가자. 자, 그렇죠? 지금 뭔가...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 어. 자 키스가 있는데 와. 와. 와. 아 진짜 거침없는 스타일이네요. 에 네. 너무 너무 거침없어서 네. 문제. 좀 어느 겁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웃음> 말도 아직... 거침없이 하던가요? 예. 네. 네. 필터링 없지 그냥. <웃음> 원래 처음 뽑았을 때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웃음> 아,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전반 마지막 김다희 팀 가자. 스트로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배치를 보고 있습니다. 타임업. 타임 전반전 마지막 주자 김다희 참가자 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끝까지 회전력이 작용되면 짧아요. 네,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전 1위는 조희은 참가자 44점 그리고 하윤점 참가자. 36점으로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후반전은 역순으로 김다희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조혜은 참가자, 하윤정 참가자가 1, 2위 형성하고 있는데 꽤 많이 달아났거든요또 후반에는 2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역시 스트로크 되니까 자, 처음, 정확합니다. 5쿠션. 지금 초구를 처음으로 바깥 돌리기로 지금 시도한 김다혜 참가자예요. 출발이 좋습니다. 후반. 네. 조건이멘토께서 정말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스트로 강한 모습 보여주네요. 네. 어. 자, 원 뱅크. 이거 들어가요. 음. 뱅크샷까지 승점. 부고니 멘토가 확실히 능력 있는 멘토로 느껴지는 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지금 에버리지가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목의 어. 효과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웃음> 와. 자 깔끔합니다 좋아요 저... 오, 연속해서 득점 뽑아내면서 아니... 공동 2위까지 단숨에 올라옵니다 자 이제는 지금 하 얘는... 4점이에요 네자 전반전에는 연애는... 이위가 어떻게 보면 각축전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어... 후반 들어와서 김다희 참가자가 어느 정도 다득점을 만들어내므으로써 아니 이쯤 때문에 조건희 멘토님의 그 위상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않을까 어... 가르친 것도 없는데 <웃음> 방목한 것밖에 없는데 자또 다시 이 점짜리 우 아. 이번에는 지나가면서 가정으로 어? 끝이 납니다. 네, 조건이 멘토가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가능한 너희 길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가능한 <웃음> 책임지지 길게. 않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완벽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또롤 어. 모델이 또김여석 위원님 이러시나요? 이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웃음> 길게 오래오래. 자, <웃음> 저는 짧게 안 쳐요. 다 길게 쳐요. <웃음> <웃음> 지금 공이 붙었기 때문에 중앙에 놓고 시작합니다. <웃음> 자, 이제는 조혜 참가자도 조금 더 득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음. 자, 조금 짧나요? 아, 아 짧아요. 짧아요. 자, 이렇게 되면 조혜 참가자 40점, 그리고 김다희, 하윤정 참가자가 공동 2위입니다. 음. 32점. 또 김다희 참가자가 또 하이런을 만들어내니까 네. 지금 네 명의 선수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초반부터. 네 불이 붙었습니다. 야, 조금 끌림이 많이 전달된 빅캐치이고. 아 근데 이 팀들이 다들 선수분들이 치 쳤다음에 지금 하이런 뭐 연속도 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의 기량들이 상당히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점에 그치고 있는 정해솔 참가자인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시간 흘러가면서 점점 압박감이 더 심해지잖아요? 아, 심각해지죠. 어. 자, 길게 더블 쿠션인데 키스에 아! 돈못 받아요. 7이닝은 김다희 참가자 4점으로 단숨에 지금 32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김다희 참가자가 나오면서 살짝 입맛을 다셨어요 입맛이요? 네 좋은 배치가 왔다 이거죠? 어자 당한 스트로크? 그만큼 자신 있는 배치가 야 출발이기 때문에 이번 오. 이닝 또한 또 어느 정도 다득점 예상됩니다 이분 지금 후반에 강한 분이네요 어, 지금 여기서 하나만 더 풀어내면 동동1등되고 네. 그렇죠. 지금 초반에 조예윤 참가자의 강세가 이어졌다면 후반 들어서는 김대 참가자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아, 떨어지네요. 네. 일단 스트로크 자체가 내공의 속도가 그냥 휘현 쉬운 하게 아. 달려 다닙니다. 네. 자. 자, 이제 조예윤 참가자도 달려 나가야 됩니다. 김다희 참가자와 점수 차이는 단 4점 전반전에 그렇게 편안했던 분위기가 지금 살짝 조급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 힘이 실려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하는 과정에서 스코어에 따라서 선수의 컨디션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음. 아, 네. 요한해요 진짜 그렇죠. 그냥 느슨하게 몸이 풀리는 스코어가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배치에서도 과격한 힘이 들어가는 또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는 조급함이 조금은 몸에 전달된 겁니다 자 하윤정 참가자 특이사항이 엄청 게으른 선수에요 자. 자. 게으르 완벽주의. 아니, 아니, 완벽주의자. 아니, 아니 제가 진짜. 제가 수업하기 전에 그 뒤에 말을 해주셔야지 게으르다 고만하시고 기울이지만 완벽주의자 이거를 해주셔야죠. 제가 그걸 갈라다가 음, 저도 가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 길었어요 특이사항에. 아, 땀이 납니다 제가. 아. 자. 아. 음 와, 지금 저의섭 참가자에게 지금 조거지 멘토가 어떤 말을 좀 지금 해주고 싶으신가요? 편안하게 그냥 칠해요 편안하게 음. 네. 힘 빼고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로 그냥 네. 어? 진짜 방목이시네요그만은 어. 음. 저도 할수 있을 아니,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심탑법이라고 아시죠? <웃음> 무심탑법이요 <웃음> 아 무심탑법 무심탑법 2번에 네. 네. 네. 가장 분위기 좋은 김다희 참가자 자, 빗겨치기 짧게인데 아, 이번에는 무득점으로 끝이 납니다 후반 들어서 처음으로 무득점 기록하는 김다일 참가자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김다일 참가자가 35점으로 2위 조희은 참가자가 39점으로 1위입니다 아직까지 조희은참가자 달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우, 떨린다 <웃음> 아, 떨리세요 <웃음> 멘토님이 지금 떨고 계세요 네. 이제 후반에 점수보은자 대회전 어? 대회전으로 어? 자 길기 갔어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와. 와 대회전 백크샷 성공시키면서 두회 참가자 단숨에 달아납니다 자 이거도 모르겠네요 일 점짜리가 어렵거든요 이 아. 점짜리로 승부를 보네요 아 그거 맞네요 이점 쳐라 <웃음> 아. 야한 번에 사실 오 점으로 달아놨어요 지금 공배치 나쁘지 않고요. 자 여기서 키스도 있어요. 우와. 와. 연속 득점. 연속 득점하면서 지금 조예은 참가자가 다시 한번 후반 들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7이닝, 8이닝 모두 공타였는데 9이닝 지금 현재 3득점하고 있거든요. 사십 네. 8점이에요. 자몰라치는 재주가 있는 조예은 참가자. 자. 전반전에서도 1이닝 하이런 5점을 기록했던 조예은 참가자입니다. 아 음. 너무 성급했어요 어, 조현 참가자는 엄청 빨리빨리 치네요 공이 좀 많이... 저, 대체적으로 저희 팀이 공이 좀다 빨라요 세고 아, 네. 어, 인터벌들이 다 빠르군요 네. 이위 자리를 내준 해윤정 참가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야! 아! 야 이게 빠지네요. 진짜 보는 저희도 아까우니 선수는 얼마나 참가자는 얼마나 아쉬울까요? 자, 잘 쳤지만은 조금의 이 끌림이 많이 전달된 옆돌리기였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오기 시작합니다. 11분 20초까지 떨어졌어요. 네, 조건이 멘토님이 편안하게 치라고 음. 저희도 그렇죠. 참가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편안하게 치세요. 자, 너무 편안했죠? <웃음>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네. 조금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뭐 카메라 분위기 방송 환경도 이런 게또 선수 참가자들에게는 낯설잖아요. 어, 김다희 참가자도 빛이 진짜 매섭니다 조금 야인 아, 느낌이 좀나요 아, 네, 예, 야인, 어, 야인 느낌이 좀 나요. 음. 느낌 야인 느낌이 좀나 약간 시라손이 느낌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웃음> 저 구마 많이 무서우셨겠어요 네? 아예 아, 다착다 착하죠 <웃음> 본인은 구마적이래요 <웃음> 아, 아니 김연수 캐돌이였구만 아 김연수예서 형이 구마적이라고자 경기 집중합시다. <웃음> 상당히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짧게 가야 돼요. 네. 조혜윤 참가자 무난하게 득점 성공하려서자 네. 51점으로 달아납니다. 다시 50점대를 회복한 조혜윤 참가자. 어 이러면 이제 2위 싸움이 정말 치열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제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길게. 괜찮아요. 어. 아. 이 연속 득점 54점. 조건힘에서 팀은 그 거의 대부분 비기닝이에요 <웃음> 점수 를 내면 그러니까요. 저는 희한 방에 한 방을 원해서 저희 팀은 빵점 빵점 빵점 5점 이런 식으로 오. <웃음> 약간 1억 천구 <천국의> 아,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옆돌리기 한번 더. 네. 오늘 옆돌리기 컨디션 좋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연속 득점. 조혜은 참가자가 나하고 똑같은 성향이 하나 있어요. 뭐요? 뭔가요? 특이사항을 보니까 뭐야? 공부하기 싫어서 당구를 쳤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웃음> 정말 공부하기 싫어 당구 쳤거든요 아 근데 당구는 머리 좋아야 될거 같은데 분명히 머리 좋을 겁니다 음... 저도 머리 좋잖아요 아 일단, 그래요? 일단 용량이 크니까 당일 <웃음> 수 있는 게 너무 용, 많아요 용량이... <웃음> 자 당구 상당히 두뇌 회전이 그렇죠. 필요한 종목이에요 네. 기억을 잘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두크뱅크로 그 노려봤지만 아, 사연속 네. 득점으로 1 0이익을 마칩니다 그러면 자, 57점 네, 57점이면 아. 조금은 안정권에 가지 않았나 네. 처음 57점 가는 선수 같은데 네. 오, 맞아요 오늘 그렇죠. 경기 7연 선수 중에 처음으로 57점 도달했고요 이제 8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2위 싸움입니다 김다희 참가자 하윤정 참가자 29대25자 지금 이 뱅크샷이 요 엄청나게 지금 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준공하면 단번에 역전? 스트로크 완료했어자 자. 타고 어. 아, 아. 들어가지 않네요 아. 자. 이거 뭐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웃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아요 그러나 그쵸? 바로 어. 쓰리구 시연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앞에 있는 노란 공을 개냥을 했다면은 좀더 확률이 높은데 자. 동해술 참가자도 이번이든 득점을 뽑아내야 마지막까지 희망 볼수 있습니다. 자, 자. 오오오. 오오오. 기다려야 돼요 오오오. 회전 오. 자 서울 와요. 와요 와요 와요. 들어왔습니다. 아, 드디어 득점 또 하나요. 득점 드디어 득점입니다. 네. 야, 이렇게 행운의 득점 나왔을 땐 다득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하늘이 기회주십 네. 아. 지금 남은 시간은 7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이닝에 많은 득점 필요한 정해솔 참가자예요. 자, 괜찮아요. 근든 어, 마지막 단축에서 근접했어요. 크게 튑니다. 가장 후반 첫 득점 뽑아낸 정혜솔 참가자. 아 김다혜 선수 지금 넉점 차까지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서바이벌을 한팀에네 명이 개루다 보니까 조금 이 승부욕에서는 조금 좀 집중하는 과정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오 어, 키스. 근데 이 김다혜 참가자가 승부욕이 진짜 대단한 선수래요. 어, 그렇죠. 다른 팀의 멤버들과 참가자들과 한 명씩 었다면은 엄청난 불꽃튀는 진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될 건데 3라운드부터는 아마 더 심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현재 선두 조희현 참가자. 자, 키스 뺐고요. 들어갑니다. 네. 아, 이번에도 득점하면서 11이닝에도 득점 성공하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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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당구 공 천천히 구를 때 약간 짜라자라잔잔 어, 맞으면 좋은데 <웃음> 맞으면 좋은데 또 저렇게 살짝 빠지면 은 멘탈이 무너지죠 다음은 하윤정 참가자 지금 점수 뽑아내야 마음 좀 편할 거거든요 자 이제 4분, 4분, 30초. 에, 4분 30초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뱅크샷 노입니다 네. 길게 뽑아내야 3, 되는데. 4, 자 마지막에서의 회전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안 올라오네요. 야하윤정 참가자가 후반 들어서 지금 오이닝 연속 공사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하윤정 참가자가 이 전반에서 보여줬던 그 사이닝 때 하이런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시소 참가자. 뱅크샷 성공하면 단숨에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블러스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점짜리 아, 아, 밀리네요. 이게 들어갔으면 17점에 21점 득점 차까지 넉넉할 어. 수 있었는데. 야 지금 교본이 메서님 지금 이 바짝바짝 마르셔서 지금 한번 어, 하신거죠? 어떻게 치유, 나, 보고 계신가요? 에이. 지금 경기에 이렇게 될줄 예상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예상하셨 몰랐어 진짜 다도 <웃음> 너무 잘치네 저보다 잘 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아. <웃음> 아니, <그리고> 멘토가 문제 <웃음> 있는 거 아, 그래서 방목했잖아요 <웃음> 돌아서 올라옵니다 아. <웃음> 에서 박목을 했구 네. 아, 예. 저보다는 참... 다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맛있는 것도 먹고. 초이스하는 과정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곤이 선수, 아니 멘토의 초이스하고 멘토... 별큰 변화가 없어요. <웃음>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멘토와 멘트가 이렇게 저희는 되는군요, 멘토와 뭐. 참가자가 아니라 그냥 동료. 동료로 그냥. <웃음> 다음 라운드에도 또 같이 경기하니까. 아 그렇죠. 그 동료로 또, 이제 동료로. 팀이랑. 뭐 서로 못치면 이제 서로 뭐라 하고, 그렇지. 다음 라운드에 네, 들해서 라운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조곤이 멘토가 뭐 실수하면은. 네, 뭐라고 뭐 하는 거죠, 이제. 조은 참가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웃음> 이럴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뭐 충분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길게 세웠어요. 자, 하지만 예. 거의 실시되고 있는 조윤 참가자. 네, 고갸 격등하면서 넘어갔고. 네. 그래도 여유 있는 지금 스코어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2위 싸움이에요.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 하윤정이냐? 김다희 참가자냐? 강일성 참가자냐? 다음 이닝이 거의 마지막인데 <웃음> 자 하윤정 참가자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고 김다희 참가자는 마지막 이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괜찮아요 네잘 쳤습니다 야, 야 후반전 이렇게 되면 공동 2위에요. 공동 2위 됐어요. 야. 야 아이고 떨려라. <웃음> <웃음> 공동 2위가 됩니다. 이렇게 야이 쫄깃쫄깃한 거요 처음으로 지금 계산기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아 문제는 그리고 시간도 지금 점점 흘러가거든요. 네. 1분 17초밖에 남지 않은 후반전. 붙하고 각도 돌아지네요. 아, 결정적인 한아 방인데. 현정 아, 창자자는 여기서 만약 득점 성공했으면 시간 보내고 앞선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닝. 아, 전 진짜 손에서 땀나 <웃음> 자, 이제 시간은 4 0초 때. 자. 복잡해집니다. 어, 지금 정의사 중소에 남은 시간보다 게임 클럽이 작거든요. 쏙 들어갑니다. 자, 더득쿠션인데한번 아. 더.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자, 횡단로 갔어요. 아. 들어오는 아. 이거는 뭔가요? 집에 갈때 가더라도 한 번은 보여주고 가겠다는 횡단이었어요 아 이거 집에 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될 되면은... 이렇게 되면 진짜 집 가도 돼요 주반전 시가 그러니까... 모두 끝났어요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김다희 참가자와 하윤정 참가자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죠? <웃음>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네야면 좋고요 이렇게 어, 뺐어요? 귀... 됐다. 그리고? 장축에서 올라옵니다, 아 득점! 야! 어 이렇게 되면 두점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 o 금 t k n o 아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 괜찮아요. 옆돌리기 좋아요. 오! <웃음> 자, 자, 한 점만 더 풀어내면 동률입니다. 자, 이한 방을 롤리려고 전반전 끝나고 안 나갔어요. 최대한 아, 아, 지켰어요. 그, 본인의 루, 루틴을 완벽하게 그, 그, 그, 그, 그, 끝까지, 맞아, 끝까지 맞아. 지켰습니다. 유동이 선수만 자리를 비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아무 말안아 말도 하지 마. 자, 숨 쉬지 하나. 마세요. 자. 자,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을지 중요한 한 점입니다. 으악! 아! 아! 아! 아! 여기서 빠진 겁니다 회심의 한 방을 노려봤는데 정해서한거죠 아. 당구 경기 중에서 또 뱅킹으로 승부를 보는 거는 또 이야... 아. 야 이번 뱅킹에서 진 선수는 진 참가자는 또 지배를 가야 되잖아요 아니 뱅킹 연습 어떻게 주근임 선생 많이 아. 시키셨어요? <웃음> 뱅킹 연습 한 번도 안 시키는 거 <웃음> <웃음> <자>, 완벽하게 감각해 <웃음> <잠가게>. 지금 <웃음> 가잖아요 자 하윤정 참가자 대 김다혜 참가자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걸려 있는 뱅킹입니다 준비 출발. 자 하윤재 참가자보다 김대찬 참가자 스트로크를 좀 늦게 돌렸는데. 자, 노란 공이 노란 공이 조금 더 붙을까요? 붙어요 붙어. 자 자. 야, 김다희 참가자가 벵킹으로 아, 진출하게 됐네요. 네.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와...